그 다음에 세세하게 뭐 이렇게 닫고, 뭐몇 모델 며칠까지 뭐 끝내고. 그냥 짠 것만으로 즐거워해요. 모두 다계획돼 있네. 설계되어 <웃음> 있네. 같이 응원. 아까 볼까, 볼까, 볼까. 안녕하세요. 저는 우왕시청 평생교육과에서 근무 중인 문혜선 주무관입니다. 제 MBTI는 뜨거운 논쟁을 즐기는 변론가인 ENTP입니다. 저는 안전총괄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휘운 주무관입니다 제 MBTI는 e s f j 인데 사교적인 외교관입니다 오늘 저희가 뭘 해볼 거냐면 여기 벽이 보이시나요? 오늘 MBTI 공무원 특집 P와 J의 차이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P와 J가 무계획과 계획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걸 어떤 대표적인 차이가 있는지 알아볼까요? 네 알아보시죠 2번. 1번 계획을 짜기는 하는데 계획을 짜다가 그냥 짜는 것만으로 즐거워해요. 결론이안 아... <웃음> 나도 즐거워는 합니다. 저는 일단은 이번에 그 22년도 다이어리가 나왔는데 저는 이미 12월 31일 12시 58초 8분까지 다 준비를 해놨어요. <웃음> 2번 1번. 거의 보고서처럼 뭐하고 큰틀뭐 이렇게 이렇게 잡고 그다음에 세세하게 뭐 이렇게 잡고 몇월 며칠까지 뭐 끝내고 어 저는 대충... 대충이라고 말하면 은퀸키의 성향을 가지신 분이 좀 그럴 수 있는데 좀큰 주제들로만 대충 대충 네모를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렇지만 정말 중요하고 까먹으면 안 되는 정보들 있을 수 있잖아요 크게 적어놔요 <웃음> <웃음> 크게? 아, 크게. 아, 크게 더 꼼꼼하게 적는 게 아니라 네. 크게 네. 아. 일번 저희 일단은 친구들이 할게 없어요 왜냐면은 시간, 장소, 계획, 뭐 이런 거를 뭐 먹을지까지 하루가 상당히 좀 낭비 없이 좀 알차게 근데 이렇게 계획을 막 하면은 쉬지 못할 거 같은데? 계획 없는 시간도 저에게는 모두 다 계획돼 있는 설계되어 있는 키들은 즉흥적인 걸 음. 추구하고 좀자유분방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여행을 가면은 나는 A라는 음식점을 가기로 했는데 차 음. 타고 가다가 어느 순간 다른 음식점에 가 있어요. 아나 그런 거너 못해. 같이 여행 못 가겠어요. 아, 못가못가못가어요 가. 가지 않는 걸로. 하세요. 아, 알겠습니다. 혼자 네. 가는 걸로 즐기는 걸로. 1번정중호관 1번. 그렇게 하면 어떻게? 일단 죄송하고요. <웃음> 제가 아 이거 아 근데 이거 이거랑 이거 이렇게 고치면 될까요? 다음에 <웃음> 대회가 다시 올리겠습니다. 민준호관. <웃음> 아, 이게 뭐야? 형편이 없어! 아, 팀장님! 근데 이거는 행복의왕팀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, 진짜 스트레스받는데 커피 드시러 가실래요? <웃음> 끝! 이게 뭐야! <웃음> 피분들 어, 제의가 좀 약간 융통성도 없고 약간 좀 너무 계획적이라 피곤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어, 시간 아끼고 약간 좀 효율적으로 하려는 거니까 좀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, 제이분들 즉흥적인 피가 좀 계획이 없어 보여가지고 답답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피 분들은 즉 어, 돌발 상황이 생기면 또 융통성을 발휘해서 해결을 잘 해내니까 많이 이뻐해 주세요. 로랑시 공무원의 MBTI 피와 제이와 친하게 친해요. 안녕.